네. 오, 오나스 매번다 추가, 매번 다 추가. 저기 주사기도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이거 점프랑 이거 위에 놔둬야 겠다 점프랑 그거 안쓰니까 자동 발사게 하는 이유가 있긴 하는거니까 어 죽겠다 아니 이런 점프랑 잡히네 아 자폭하게 걸어 뭐야 아 제가 던지고 온거야? 스트라이크. 근데 이게 인터뷰에서 다 섞이는 연동 되면 진짜 일일이 안 맞고, 그래서 진짜 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이제 자동 성격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자동 성격을 쓰기 만든 것 같아요. 이건 그대로 두고, 조준선만 여기 옮긴 다음에, 안 되구나. 그리고 칼에 여기다 두고, 총 크기를 이렇게, 여기다 두고, 크기를 120 정도로. 해 두고, 얘를 여기다 옮긴 다음에, 점프랑, 이거는 여기다 두고 그냥. 어차피 안 쓰니까, 거의. 제가 거의 안 쓰거든요, 점프 이런 건. 여기다, 이거는 여기다 두고. 왜냐면 여기 빈 공간 있어야 이제 그걸 할때 말든 하잖아요. 이제 여기다 움직이든 말든. 여기 두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자동 사격 할게요. 틴데스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운동이 되게 제일 좋은 게 굳이 안 맞고도 재난 기기 바뀔 때마다. 1위이 1인, 일을 내가 종은 거였어. 그냥 친다그랬네 자. 나, 나, 나, 이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야 무용총을 가지고 는게 점점이 본인이 총을 못 쏜다. 그런데 저게 생명이랑 바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게 좀더 좋긴 합니다. 으악! 뭐야? 피부를 안들어 놓고 있어 혹시 보니까? 뭐 저 요총이 본인 원할 때안 싸져요, 이게 자동 발사면. 그래가지고 제 버튼, 이제 개합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써봤어, 요저 요총을. 어? 어, 뭐 여기였지? 아까, 뒤. 아, 잡고 왔네. 네 위에서 봤네. 쏘 아, 맞았다. 쏘잉 그레 아, 저거 맞았네. 근데 안는거 보니까 죽었어 여기서. 그티어로동 <목소리로> 이제 똥이나볼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똥쟁이 정말 커튼이지나 이 m not going t 있 be lost. I'm going 같은 이미지 만족도도 많이 쭉 찍어서 잡어 줬으니 도둑서 도둑에서 도둑도둑서 아, 저기 보였구나 우리 하드로이로 가고 야.. 좀 아쉽네요 자이걸 받을게요 코인을.. 아이고 광고네요 네 그냥 추가 보상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그로운 것이 여기서 소리가... 아, 들리구나. 자, 여기서... 150을 키우고 이렇게만 들어놔야겠다. 안되겠다, 대상. 뭐야, 아, 소셜. 친구? 아... 몇몇몇장 했나보다. 자, 미리 에서 잠깐 이거를 장격총 바꿔주겠습니다. 이렇 스나이프로... 아, 이게 더나이쁘나두구 음, 여기다 쓸 겁니다. 손귀기만쓸 건데, 아, 아까운데, 이거. 아까운데. 일단, 기본은 그냥 쓰겠습니다. 아까워서. 자, 그럼 팀 댄스 매치 말고, 그냥 무작정, 무작위로 가보도록 하죠. 프로모바일도 재밌기도 합니다. 되 도심이 있어가지고. 단점이 있다면, 현질템 사람을 만나면 좀, 스나, 스나가 니 잡기 힘든데요? 버그로 가끔씩 잘안 들린다고 하더니, 잘안 들리네. 뭐야, 아, 튕겨나보다 감사합니 你看 자 m a r r i a 지저 b e k 자, 아, 가이 응? 아이고, 아 이게 자꾸 잠못 들어네 이 내가. 청주이다 청주연다 죄송합니다 이게 집중한다 말할 것같은요프로방송이 아닌가 봐요 점이 있다면 너무 오래 걸려. 자기가좀 어려워진 는기는 내가 팀장에서 있지 뭐 그런 거 그냥 혼자 계시게 해서 잘 됐는데. 나혼자네 지금 뭐 그런가? 나왜나 아, 혼자 갔지? 나뒤금 이렇게 갔 뭐야 이거 아이피 안쳐내도 목대야만 따야겠다 거 아, 오케이. 누가저 잘키나어 그래도. 충전하겠지만. 안 넣어줄게. 리고 남았습니다. 아, 바로 안 쳐지구나. 1등이 31키만, 32키만 더 하면 되나 보네요. 뭐야? 잡못서샀 오케이. 근데 제가 아마 잡아주, 잡아줘야 되는데. 오 52초 57초에 다녀갔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오. 오 빨리빨리 오르네요 여기 아, 24분이구나 한판만더 얻어야 되 야 이거 소음기 안 깨닫나요? 근데 얘한테좀 깨닫는데 깨났어도 소리 다 들리나 보다 니 보든가 이거 들라고 전착해주고 소음기 켜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다른 건 많이 받아놨어 숨어로기억거 같은데 귀리가안들한귀시 확실 귀를. 귀한 귀를. 귀한 들를 귀한 귀를. 귀한 귀를. 귀한 귀를. 귀한 귀를. 나와 귀를. 바로 귀 어딨어? 저기 왜 이렇게 안보여? 스나가 좀안 어울린다. 그죠? 그래 보이죠? 이정 안타 보안율이라. 사투리 잠겨. 이정 라도 죽으니까. 그 잘해줬어. 고맙다. 이제 진짜 바트이슛 끝났다. 두번 쓰니까 더 이상 안 나와. 조심히 이제 집을 볼게요. 나왜 이렇게 안 와? I'll just be using that i n now. 마지막 그래서 이거. 아 부탁아 기네이에 나가야. 데 쟤는 죽이고 끝낸아끝내게 되면, 하하면 하게 나 여성 면 하게 되면, 하면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하면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하게 되